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타이베이 동남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입니다. 변동성이 있지만 화요일 새벽 제주에 가장 가까워지겠고요. 화요일 오전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남부 곳곳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의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전국의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 많게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문제입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조속 60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되고요. 그외 전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7에서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